천일입니다. 천일곱어요 어, 잘들 주무셨죠. 어, 오늘은 양력으로는 6월 11일이고 어, 음력으로는 5월 초 아, 이틀 경인일 금요일입니다. 어 근자 며칠전에 그저 광주에서 건물 붕괴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 어, 다치거나 운명을 달리했는데 어, 그 뉴스를 접하면서 예전에 좀 아쉬운 점이 아, 좀 있고 좀 안타깝다 보니 음, 오늘은 잠깐 그 얘기를 아, 그 여러분들과 조금 나눠볼까 싶습니다. 사람이 이제 언제 죽고 언제 살고 어디, 얼마큼 살고, 그런 걸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내데 그걸 모르고 사는 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인간들인데. 그, 뉴스를 보니 참 안타까운 사연도 참 많았습니다, 그죠? 음, 안타까운, 뭐, 이제, 자식 생일날 미국 그런놨다는 엄마 얘기, 또 아빠랑 딸, 아빠는 앞에 탔다가 앞에 살고, 딸은 뒷좌석에 있다가 명을 달리고또 아, 어떤 아주머니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내리려고 내리려고 이제 배를 배를 누르고 배를 누르고 뒷좌석에 있다가 앞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살았다는 아줌마 얘기도 나왔어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버스가, 그 버스가, 그 시점. 그래서 진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5초. 5초만 빨리 지나갔어도 그 건물에 버스가 안 갈렸을 거예요. 5초만 빨리 나갔어도, 5초. 아니면 1초라고 해도, 1초라고 해도 더 많은 생명이 살았을 거예요. 그죠 또이 <웃음> 예, 전일이 배부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버스 그 버스 몇번 버스인지 모르겠습니다만는그 버스를 타려고 어디 볼일보러 가려고 하다가 어? 그 버스를 타야 되는데 잠깐 딴짓을 하다가 그 버스를 놓쳤다든지 버스 시간에 맞춰가지고 열심히 뛰어 가는데 버스가 저만고붕 하고 그냥 간다든지 이래서 그 버스를 놓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살았죠. 또 반면에 생각지도 않게 일이 지금 일찍 끝나가지고 조금 늦게 가다 보니까 바로 그 버스가 와가지고 그 버스를 타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 버스를. 그렇게 명이 갈려요. 명이. 예, 천일이 그 아쉬운 점은 뭐냐면, 어차피, 아이들, 아기들이나 나이 먹은 도인애들이나, 누구나 한 번은 다 죽어요. 죽는데, 아쉬운 점은 뭐냐면, 분명히, 이제 천일은 이제 제자다 보니, 제자의 생각에 입각을 해가지고, 아, 그런 문제를 바라보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생긴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분명히 그 차에 타, 탔거나 탔거나 어, 운명을 달리하신 분이나 여러 경우로 이렇게 봤을 때 분명히 어느 누군가한테는 그집 조상님이 됐든 누가 됐든 예수님이 됐든 부처님이 됐든 어, 기독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무교가 됐든 뭐 어디가 됐든 뭐 어디 어떻게 거, 걸치든지 간에 분명히 조심해라 안 좋다 하지 마라 움직이지 마라 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분명히 알림은 받았거나 줬거나 보여줬거나 그런 분이 분명히 계실 거라는 거죠 후결에도 어딜 출타를 해야 되는데 그날이 일진이 안 좋아 내지는 꿈자리가 뭐 뒤숭숭해 막 이래가지고 야 아, 오늘은 안, 가, 안 나가야 되겠네 내지는 야 오늘도 어디, 어디 가지 마 하여 붙들어놨다든지 이래가지고 다행히 그 위기를 보면 한 분도 분명히 어딘가에 찾아보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야 오늘 꿈자리가 안 좋고 야형이집집하다야너 곱장 말고 집구석에 있어 내지는 야너 어디 가지 말고 바로 들어와 이런 식의 어떤 저기를 해가지고 또뭐외한 사람도 있을 거야또 반면 아이 그냥 아니요 오늘 뭐 이렇게 나갔다 갔다 와야 돼야 아유 무슨 그런 걸뭘 믿어 이래 가지고 그 차를 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차를 그래서 이 채널은 아쉬운 점이라고 다른 게 아니라 분명 분명 그 버스에 타서 사고를 당하신 분들 중에는 그런 알림을 받거나 주거나 그런 분들이 있계 테고 그분들이 그 알림을 주신 걸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줘서 본인들이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으면 모면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웃음> 어, 모두가 다뭐한날한시 이렇게 돌아가셔야 된다 뭐 그런 건다 몰라요. 모르는데 어쨌든. 이천혜이 이러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면 오는 이천혜들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오는 비는 막을 수가 없어요 응? 내리는 비 어떻게 부는 바람을 어떻게 막아요 못 막아요 못 막는다고 대신 천이들 얘기해 주는 거 있잖아요 야 오늘 비 오니까 비 온단다 야 그럼 어게해요 일기예보도 그러잖아요 우산 준비 우산 들고 나가시죠 햇볕이 너무 쨍쨍해서 자외선이 강할 것 같다고 하면은 선글라스를 끼라고 하든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라고 하든지 뭔 그런 방법을 알려줘요 피하는 방법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줄 때 그거를 제대로 듣고 행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에요 분명 2001 그런거 있어요. 2 0 0을 지지하지만 2000도 천일, 제앞일를다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전화에 계신 우리 신뢰님들께서 할아버지 여들께서 알려주세요. 알려줘요. 제일 저기한 건 뭐냐면 이천일한 데는 특별히 알려줄게뭐 알려줘봐요. 뭐 알아줘라고 하니까 한가득 우리 애들 문제 아이들한테 아이들한테 혹시라도 안 좋은 적이 있을 것 같으면 딱 보여주시고 하세요 그럼 천일 어떻게 바로 바로 실행에 옮겨요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줘요 어떻다 어떻다 어 어떻다. 뭐를 해라 해라 조심하라 뭘 가져와라 어떻게 해라 없애라 딱 해요 근데 사람들 심리가 되게, 되게 재미난 게 뭐냐면 이게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이 안 일어났잖아요 일어날 일이 안 일어났어 대지는 피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안 겪었잖아 요 이제 그 피해 가다 보니까, 응? 안 겪었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은 그런 생각을 해요. 일이 안 일어났으니까, 자기 겪어 안 겪었으니까, 안 피부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못 느껴. 뭐, 뭐 진짜 안 일어날 수 있었, 있었잖아. 응? 괜찮을 수도 있었잖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버려요. 그게 바로 큰 미스예요. 큰 미스. 아, 원래 아리는 아, 원래 없어 일이 안 일어나고 없을 리였잖아 이렇게 생각을 해 버리거든 그러다가 한분야 조심해 안돼 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뭐예요 아이 뭘 전에도 뭐 아무 일도없었고만 하고 탁 무시하는 순간 뭐예요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야 오늘 비 온단다 우산 가지고 와라 했더니, 아, 무슨 소리여? 해만 쨍쨍한데, 비가 무슨 비가 와? 아우, 됐어, 귀찮어. 휙 나갔어요. 소낙비가 아주, 그것도 자기 있는데만. 물에 빠진 생기 되는 거죠.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 그래서, <웃음> 어, 광주, 건물 붕괴 사건, 그런인서 버스에 탔던 여러 여러 여러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그랬는데 그러한 것들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예천일이 그 페이스북 이죠 남자, 남자의 밑에 미음을 딱 빼버리면 나의 일이에요, 나의 일. 내 일이에요. 가토갔어. 내 일. 절대 남의 일, 남의 가족. 그 일이 아니에요. 뉴스로만 보는 남의 일이 아니고 내가 그 뉴스의 주인공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천일이 들 하는 얘기는 뭐, 겸손히 살자는 거야. 겸손하게 살자. 베풀며 살자. 응? 겸손하고 베풀며 살아라. 그러면 뭐예요. 나한테 다가오던 운명과 팔자 그런 그 어두운 그림자들이 조금 도안올 수는 없어요. 와요. 무득게 막아줄 거야. 뭘 막아 막기는 안 돼요. 오는 건 와요. 오는데 전에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이거 팔 부러질 거팔 부러질 거 여기 기스만 나고 말고 응? 어? 기스만 나고 말아요. 다리 부러질 거 살짝 삐고 말 살짝만 삐고 말고 그렇게 피해가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마무리 할게요. 보세요. 광주 건물 붕괴 상급뿐만이 아니고 주변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저번에 그한몇년 됐나요? 그 어딘가 그 건물 거기서 저기가 뭐 용접하다 불 났나 빵 터졌나 그랬는데 거기서 그 대피죽이 났대 나왔어요. 어떤 남자가 걔 하나 담배도 안 핀대요. 작업 중에는. 근데 그말 따라 담배가 자꾸 피고 싶더라는 거죠. 그 작업하다 말고 한쪽에 바깥에 나가서 베란다 쪽에는 어디 계단이나 한쪽 가요. 담배 뻑뻑 피는데 순간 빵! 하고 터져가지고 개만 살았대요. 개만 살았어요. 나머지 다 죽고.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늘 얘기지만, 다가오는 그 어두운 그림자, 운명, 이런 것은 정말로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대신 큰 것을 작게 응? 줄이거나 피해갈 수 있는 이렇게 응? 전혀 그냥 무탈하게 아무 일 없다는데 그렇게 갈수 있으면 제일 좋죠 근데 그게 아니면 최소한으로 줄여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거를 신이 됐든 조상님이 됐든 주변에 누군가가 됐든 알려주고 경고를 해 주셨을 때꼭 들으세요. 지나간 다음에는 후회라도 소용이 없어요. 광주 건물 붕괴 사건 버스 안에 계셨던 분들 그 누구 전부 다한데 그렇게 누군가 스스로 알려줬다는 생각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중에는 그, 그 그러그러한 사연을 가지신 분도 있을 거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게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라는 거. 내 일이에요. 내 일. 나의 일. 그렇게 생각하고 셔야 돼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겸손해져요. 자연스럽게. 응? 나달랐다고 콧대서야 뭐 지랄할 것도 없고 나 잘나간다고 응? 거드은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부지런한 짓이에요. 응? 부지런한 짓 아셨죠? 아, 주변에, 진짜 그런 불행들을 겪는, 겪으시는 분들 보면은, 같이, 동시대에 인간 세상을 살아가는 천일로서도 좀 마음이 좀 아프고 좀 그래요. 마음은 그 아프고. 근데 그걸 그냥, 뭐, 안 됐다? 하고 바라볼 게 아니라, 늘, 그러한 것들을 자기가 인생 을 살아가는 데서 반면 교사를 삼으시라는 거예요. 응? 내가 아니니까 다행이다. 이게 아니고, 그러한 걸 보면서 내가 어떻게 더잘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더 머릿속에 넣으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오늘은 그얘기예요 음, 절대로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또 결론적으로 조상님들이나 신령님들이나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경고를 주고 경고사연을 주고 그런 알림을 내가 받아들이고 행하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잘 살아야지. 그냥, 응? 어? 내,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 사는데, 그, 저기, 그, 하늘에서 그 알려줘요? 안 알려줘. 하늘에서 알려줄 인간들, 중생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알려주겠어? 안 알려줘. 안 알려줘요. 아셨죠? 그런 알림을 받으시려면은, 본인들이 무더히 노력을 하세요. 응? 무더히. 가만히 앉아있다 가만 떨어져요, 아셨죠? 오늘 아침 얘기는 여기까지. 오늘 금요일, 음, 남들 불검이라고 하더구만. 자들 보내세요. 아시죠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음.